안녕하세요 피터웍스입니다 이번 시간은 신형 K3 순정 LED 안개등 장착입니다 안개등이 빠진 채 출고된 더뉴 K3입니다 신차 출고 후 안개등 부재로 불편함을 느껴 방문해 주셨습니다 요즘 안개등이 없거나 옵션으로 빠지는 추세인데 K3도 피해가지 못했네요 가장 최상의 등급인 시그니처로 선택하지 않으면 전 옵션 안개등은 빠진 채 출고됩니다 모두 기아 정품으로 준비했으며 가장 먼저 LED 안개등입니다 3구로 되어 있으며 LED인 만큼 시원한 색온도와 함께 악천 옷시 만족할 만한 광량을 보여주게 됩니다 순정품인 만큼 검사 통과 걱정 없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멀티 펑션 스위치의 모습입니다 완벽한 순정 구동과 함께 검사 통과 걱정 없이 사용하려면 이 부분도 교체해야 합니다 순정 방수 커넥터를 사용해 작업하며 정비 지침서에 명시된 굵기를 준수해 사전에 배선 작업을 하였습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분리해 전원을 차단합니다 마스킹을 꼼꼼히 해 범퍼 탈 것이 흠집을 방지해주고요 조심스럽게 프론트 범퍼를 탈거합니다 공커버를 탈고 탈거 안개등을 장착합니다 훨씬 멋진 외관을 자랑하죠 순정 방수 커네터를 사용해 안개등과 연결되며 홀게이트 튜브와 전기테이프를 이용해 이중삼중으로 마감하였습니다. 홀 고정용 타이와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 꼼꼼하게 고정하였고요 이제 실내작업입니다. 에어백 모듈을 탈거 후 임팩트를 이용해 허브 볼트를 풀어줍니다. 핸들 탈거 전 마킹을 해조향각을 기억해 주고요 핸들을 탈거 후 멀티펑션 스위치를 안개등 사양으로 교체합니다. 나사 풀림 방지를 허브볼트에 도포한 후 손으로 돌려줍니다.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정확하게 체결해 줬고요 에어백 모듈을 장착합니다. 안개등 고동에 필요한 실내 배선 작업 및 범퍼를 조립 후자동 테스트까지 마치면 작업이 끝납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안개등에 달리니 세련된 모습이 가장 먼저 눈길을 끄네요 악천 후시 걱정도 될수있고요 안개등은 미등 이상에서 작동하게 되며 오토로 설정해두면 별도 조작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측 레버를 이용해 온오프 할수 있고요 계기판에 안개등 표시도 잘 들어옵니다 이상 신형 K3 순정 LED 안개등 장착이었습니다 해당 작업은 피트웍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